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백사이드 p t p t 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 50, t p t 는 프론트사이드가 있고 백사이드가 있는데 보통 프론트사이드는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타지만 백사이드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안보이기도 안보이고 좀 어느정도 연습을 해도 감이 안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기술을 15년정도 타고 성공을 했어요 보통은 좀 감이 좋은 분들은 한 1년만에 하는데 감이 안좋은 저같은 사람은 10년이 넘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사이드 50할 때는 처음에 등쪽으로 뒤로 점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렛츠에 들어가는 방향을 잡고 그 방향 그대로 뛰어서 어깨를 틀어서 맞춘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피입니다. 구피를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뒤쪽으로 뛰어서 걸기 때문에 백사이드라는 말이 붙는데 프론트사이드 피티를 먼저 연습하는 분들은 보통 여기 보드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앞으로 뛰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백사이드 피티도 처음에 이렇게 놓고 뒤로 뛰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술은 2공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것 때문에 10년 넘게 못 탔어요 <목소리> 여기서 일단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몸을 뒤로 뛰어야지 생각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뭔가 생각 다 들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보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겁니다 주행을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행할 일을 하게 되면 보드가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어깨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서 어깨를 맞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걷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리업을 연습을 하면 좋아요. 알리업을 하다가 방향을 여기로 틀어서 알리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깨를 맞추면서 알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깨를 안 맞추면 이렇게 피벌처럼 됩니다. 피벌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일단 어깨 트는 거는 제거 두고 올라가는 연습, 올라가는 연습을 먼저 하다가 잘 되면 어깨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보드를 대각선으로 가서 알리를 그대로 치는 겁니다. 알리를 칠때 어깨를 맞추면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고 착지하면 됩니다. 낮은 데서 연습을 하면 좀 쉬운데 낮은 데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90도 알리를 하면 좋아요. 90도 알리가 되면 보드가 가는 방향으로 몸이 날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니까 대각선으로 가서 빨리 뛰어서 맞추면 되니까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심은 너무 뒤로 하게 되면 중심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보드가 굴러 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휠과 요 옆면이 닿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몸이 약간 쏠려 있는데 보드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힘 때문에 여기 휠에 탁 걸리면 몸이 뒤로 살짝 쏠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서 있는데 걸고 가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서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기울이면은 가면서 이렇게 맞춰 줍니다 <웃음>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모르는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